안녕하십니까 통찰 음식 성애과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몸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두가지 비밀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미네랄 총론이었다면 이번에 미네랄 강론 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이 두가지 미네랄은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몸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통뼈를 만드는 그 미네랄이 칼슘이고요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하고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이 그런데 원래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미네랄이고 또 광석이고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에서는 칼슘은 다섯 번째 마그네슘은 여덟 번째로 많은 원소인데요 칼슘 같은 경우는 금속이죠 그래서 철과 알루미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금속이고 마그네슘은 바다에서는 염소이온, 그리고 나트륨이온, 다음에 마그네슘이온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래서 칼슘은 고체로서 세 번째로 가장 많고, 어, 마그네슘은 액체로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과 칼슘을 좋으니까 당장 영양제로 사먹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연 그럴지 한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어떤지를 판가름하실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칼슘이죠. 이 칼슘은 우리 몸에 과연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약 1k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99%는 뼈 안에 보관이 되어 있고 미네랄로 나머지 혈액의 1% 정도가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이 칼슘의 가장 그 근본적인 역할은 뭘까요? 이 근본적인 칼슘의 우리 몸에서 역할은 단백질을 성장하는데 도와주는 조효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단백질을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단백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고 뼈가 있죠 이런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조효소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수축시키고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만들고 또 신경의 전도를 해주는 신경 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결국 신경전달물질 우리 몸에서 전달 물질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칼슘은 우리 몸이 움직이고 좀 강하게 하려는 그런 신호가 오게 되면 심장이 뛰고 근육이 수축을 하고 피를 보내고 그리고 뼈도 단단해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백질 그 근육이나 신경이나 뼈나 이런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몸에서는 간이죠 그리고 간에서 합성인 단백질을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합쳐서 단백질을 성장시키는 것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4시 사이에 주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단백질의 성장 속도를 빨리 올리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일찍 자고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뼈는 자연히 튼튼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 단백질이 잘 합성이 되는 조효소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몸이 노화가 된다 결국 노화라는 것은 단백질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조금씩 분해가 되는 것이죠 합성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피부가 처지고 뼈가 약해지고 이런 노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부갑상선 호르몬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부갑상선은 단백질 분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에 속도를 올리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결국은 뼈에 칼슘을 혈중으로 내보내고 갑상선 호르몬의 칼시토닌이 우리 뼈에 칼슘으로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균형이 되어야지 뼈가 튼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칼슘 영양제를 골다공증 있을 때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뼈에 칼슘이 있고 골다공증은 칼슘이 빠져나갔으니까 우리 몸에 칼슘을 넣으면 뼈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칼슘 영양제를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아시는 분들은 칼슘이 장에 섭수가 되질 않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칼슘이 피로, 혈중으로 더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이 혈중으로 들어온 칼슘이 과연 뼈로 들어갈까요? 이게 뼈로 들어가려면 은 비타민 K가 있어야 되고요 이때 비타민 K는 뼈로 들어가도록 올바른 길로 유도를 해주는데 비타민 K가 없다면 혈관에 경화를 만들고 심장을 좀더 딱딱하게 하고 뇌로 가면 뇌가 더 딱딱해지는 치매를 낳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몸을 안 움직이고 칼슘 영양제만 먹는다면 엉뚱한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 마그네슘이죠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광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그네슘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식물이 되겠는데 마그네슘은 식물의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이나 들에봤었을때 풀은 녹음이 져 있는 곳이면 은아 여기가 전부 마그네슘 천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다 뜯어 먹으시면 안됩니다 <웃음> 그런데 식물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그 마그네슘이 빠지면서 엽록소 구성성물이 빠지니까 결국 식물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누렇게 변한 곳은 아 여기는 마그네슘이 빠져나간 곳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결핍이 됐다는 것은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이고 우리 몸도 마그네슘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몸이 긴장을 하고 이완이 되지 않으니까 마그네슘이 필요 없어서 빠져나가는 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그네슘 부족이 일어나고 그러면 눈떨림 현상 수축만 일어 나고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슘은 세포 외액에 많고 마그네슘은 세포 내액에 많습니다 그럼 왜 칼슘은 세포 외액에 많을까요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세포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내에 마그네슘이 많은 이유가 세포를 최대한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외에는 칼슘이 많아서 좀 단단하고 세포내는 마그네슘이 많아서 좀 부드럽다. 음, 겉바속촉?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심장박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살아가게 되면 칼슘은 계속 세포내로 들어가게 되고 왜냐면 근육이 수축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칼슘이 점 점점 세포내로 많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세포 뇌가 석회화가 되고 세포가 석회화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심장벽도 탄성이 떨어지고 뇌도 신경이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칼슘이 세포 내로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노화의 지름길이고 세포가 단단해져서 결국 기능을 못한다.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 다하는 그런 총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슘은 세포 외에 게 두고 마그네슘은 세포 내에게 두도록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인데 바깥에 뼈는 튼튼하게 하고 몸은 많이 움직이고 속은 부드럽게 마음은 편안해야지 마그네슘을 많이 쓸 수가 있고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여야지 칼슘을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몸과 마음에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우리가 노화를 막고 오랫동안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칼슘이란 것은 우리 몸을 단단하게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그네슘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칼슘이 우리 몸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말씀드린대로 일찍 자고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마그네슘이란 녹황색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해서 채식을 하고 햇빛에서 많이 움직이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게 되면 노화를 막고 좀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라 선조의 지유를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